오른쪽 그림 오른쪽 그림은 원자 구조를 모형 나타낸 것이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얘 원자 핵이니까 플러스잖아.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얘는 전 B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띠는 거 맞고 그리고 A는 B에 비해 질량이 매우 크다. 맞아요. 얘가 음. 거의 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니까 당연히 B는 A 질량을 움직이고 있다. 맞고 그리고 A와 B의 전자 총합은 2라 했는데 총합은 0이에요. 고요. 아전화의 총합. a 플러스 3인 거예요 지금? 3인데 <웃음> 맞네, 3개니까. 그 a가 플러스 3인 거 b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다하면 얘 중성이어서 0이 돼요, 0이요. 에아 무조건 중성이어야 돼요? 아근니그 원자가 아니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여기서는 문제에서 원자라고 알려준 거예요? 언제 알려줬으니까 얘는 중성이에 어디 있어요? 원자라고요? 아이 말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총합이 플러스이라는 게 틀리고 중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총합이 0이 돼야 돼요. 아 원자는 0이라는 거죠? 중성 네. 중성이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경소 구독자 여러분.